이 교부 제 5시험장에 비밀스러운 곳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수상한 붉은색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. 바위를 레이저가 나올 때 레이저를 유도해서 공격받게 해줍니다. 혹시나 다른 파티원들이 몹을 해치울 수 있으니 약한 파티 하나로 구성합니다. 레이저가 닿자 바위의 체력이 표기되는 거 보이시나요? 바위가 깨지면 빛나는 구덩이가 나타납니다. 구덩이를 발견했다면 로비로 나가주세요. 짜잔! 숨겨진 스테이지가 오픈됩니다. 수집품인 품마에서 찾은 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